너네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야 된다. 아... 구독하다고 뭐하니? 점점점점점점 지독한 녀석, 꼭 성질이 나야 빨리 뛰는 거냐? 하지만 너는 선천적으로 단거리육상에 필요한 순발력을 타고났어. 내가 알아. 이제 완전히 한니 너를 알았단 말이야 한이 넌 안정된 상태에서도 빨리 달릴 수 있어 그 길은, 그렇게 될수 있는 길은 네 가슴이 온전과 사랑으로 훈훈해졌을 때야 너에겐 사랑이 먼저 필요해 음? 느낌표? 느낌표? 이제 솔솔 빼꼼 꿀떡! <웃음> 배고파요 선생님 어. 점심도 굶었어요 말해 뭐해 난나 아침도 못 먹었다 뽀로로로로로! <웃음> 사장님 여기 국수 <콕스> 꼬백이요 <웃음> 저는 떡볶이 7인분이야아이구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 <아이고, 웃음> 국수 국물 다 음, 튀어요 꼬마도 음, 좀 음, 천천히 음, 먹고 좀. 소심, 소심, 너무너믹 쩜쩜쩜. 선생님, 죄송합니다. 꿀찌에서. 아깐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나혜리가 안 보이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뛸 기분이 안 났어요. 저는 오직 나혜리를 이기고 엄마의 추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. 쩜쩜쩜, <쩜> 한숨, 점점점점점 <쩜> <둘쩜> <둘쩜> <숨> <숨. 쩜> 하니야, 자신은 있는 거지? <쩜> 누구와 싸워도 이길 자신 있는거지? 끄덕끄덕! 네, 선생님! 네, 선생님! 이길 수 있어요! 언제 어느 때 달려도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! <웃음> 좋아하니 다시 시작해보죠! <웃음> 꼭 그렇게 할 거예요, 선생님! 엄마하고 약속했어요!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! <웃음>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! <웃음> <응>? <웃음> 역시 자네였군! 느낌표 요전태 오랜만일세 홍두께 괴상한 어, 선수가 한명 있구나 어, 하고 어, 봤더니 꼬따, 꼬따. 응? 역시 두께 자네가 키우는 선수였군 그래 난 자네가 영영 육상계를 떠난 줄 알았어 그렇지 두께 자네가 아니면 저런 엉뚱한 선수를 찾아내지 못하지 아직도 선수번호 눈은 살아있구만 <웃음> <웃음> 누가 들어도 비웃음이지. <웃음>